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오랜만에 파란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아침 8시쯤이죠? 호스팅 업체 문제로 대다수의 근내코에서 서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암호화폐거에소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AWS 서울리전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부터 암호화폐 거에서 그리고 야놀자, 쿠팡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들이 모두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AWS는 뭘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추린 말입니다. 말대로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공유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서 디바이스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레이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서비스를 준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정 비용이 드는 서비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사용하는 서버를 기반으로 쓰고 있어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사용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긴 문제는 고래서자체 문제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는 a w s 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내 암호화폐골에서 코인원과 곧박스 등 AWS를 이용하는 암호화폐골에서 서비스가 이날 오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21일 오전 코인화는 AWS 서울리전 네트워크 장애 점검에 따른 검지를 했는데요. 업비트 사이트에도 서버 장애로 인한 긴급 점검 건지가 게시된 상태고 업비트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카카오톡 플러스팅 페이지를 통해 현재 서버 장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고팍스 역시 현재 AWS 장애로 웹사이트 및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긴급 검지를 했습니다. 11시쯤에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어정 11시 넘어서까지 먹던 상태였다가 현재는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갠실의 불안한 사건이 발생되어 걱정이 많았는데요 거래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아침부터 불안한 소식을 접한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